누구세요? 딱이다 임마 아아아아아자아 <웃음>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re is no light 빛이 없어요 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지금 현재 데모 버전의 게임만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한국어 정발이고요 되게 템포가 엄청나게 빠른 소울 라이크 형식의 게임이래요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는데 해보도록 하죠 데모 시작 역시 난좀 도트 그래픽이 좋은 것 같아. 누구세요? 딱이다, 임마. 아! 뭐야, 어? 아내야? 엄마야? 왜 데리고 가? 아! 마을에 불을 질렀어. 갑자기? 아우, 물론 게임의 전개는 다 이렇게 시작되기 마련이지만 적이 공격을 시작할 때 적의 머리 위에 특별한 마커가 나타납니다. 마커가 붉은색이면 피해를 입혀 공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을 공격하여 적의 공격을 몇 차례 방해하십시오. X버튼이 공격. 자, 와봐라. 따대기. 자. 아우씨. 따대기. 영웅은 일반 공격 외에도 적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돌진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웃음> X공격을 길게 눌러 돌진공격 하야! 간단한 찌르기 공격으로 모든 병사를 극복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피하려면 B버튼을 사용하십시오 아! 좀! 핫! 둘! 따앗! 사앗! 뜯! 따갈락까스 따앗!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물체의 주변에 나비가 있습니다 물체와 상호작용하려면은 LT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지 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거 조작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혼자서 맛보기로 플레이를 해서 조금 익숙한 상태예요. 상호작용은 LT. <웃음> 이제 시간이 없구 나더라. 내말 듣거라, 놈들이 너의 아이와 함께 아내를 데려갔다. 중앙역으로 가거라. 놈들은 네 아이를 핸드에게 바치려고 해. 바가야 해, 난 이미 늦었어. <웃음> 엄마 죽었어. 여기로 상호작용. 맵을 넘어가려면 상호작용을 해야돼요좀 특이하네요 대화문을 넘기려면 버튼이 없어요 와우 아, 아래 버튼을 누르면 되는구나 영웅의 팔 아래에 있는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적어도 놈들 중 일부는 저항할 줄 알았어 자, 막사에서 사는 것보단 낫지 당연하지! 그리고 장교가 세운 계획이 영리하지 않아? 신호기를 밀라통에다 숨기는 거 말이야 맞아,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게 바로 성직자들이 말하는 핸드의 마법이지 핸드가 확실히 최종 보스인 것 같아 흠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이런 광신도 자식들 죽여버리겠어! 도망! 파트 따! 그니까 러 처음에 돌진 공격으로 거리를 좁힌 다음에 평타 두 번을 때리는게 가장 이상적인 콤보입니다 파란색 나비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체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붉은색 나비가 되면은 당신은 전투 중이며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 원거리 공격 하지 마세요! 하! 찻! 이지 이지 모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픽셀인데도 불구하고 영웅은 적을 공격하거나 주변 환경을 파괴하며 분노를 축적합니다 A 버튼을 눌러 사용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근데 스킬이라고 해봤자 그냥 평타 한 번인데, 무슨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 이러면서 한번 휘두르는 게 단데, 어, 무기. 주세요 뭐지? 갑자기 분노조절 장애가 왔어요? <웃음> 아니 뭐 그럴만도 하지 어 이런 소소한 연출 되게 좋아요 어, 정말 사소하지만 내 상황이 지금 매우 절망적이라는 그런 감정표현 정말 좋습니다 몰입하기 되게 좋죠 아무 능력으로 저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영웅이 치유의 조각 게이지를 축적합니다.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능력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치유의 조각이 적에게서 떨어지면 저, 조각을 파괴하면 1의 생명력을 피워. 치유의 조각이 총 4개를 채워야 되는군요. 저희 왼쪽 위에 음표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 스킬을 한 번당 하나가 찬다고? 4개를 다 채워야지 피 겨우 1 회복하는거야? 아악! 피했지, 좋아, 이제?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얘를 조진 다음에 오, 피 회복했다! 이제 더이상 안 나오겠지? 아.. 힘드네 이게 맵 구성이 되게 세밀하게 잘 돼있네요 확실히 대충 만든 게임은 아니야 기대가 되는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잘했구나, 아이야. 의식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게 도착하려면 그들을 즉시 중앙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게 못해! 뛰어내릴 수가 없어. 뭐지? <웃음> 왜 자기가 발 걸려서 넘어지고 화를 내 <웃음> 애가 화가 많아 중앙역 중앙역에 오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마을같은 분위기인데? 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겨 내가 제일 먼저 갈거야! 들어오십시오! 교회에 착석하십시오! 서둘러 인류의 소호자들에게 기도를 올리십시오! 핸들께서 그분의 일부인 밀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허기와 질병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밀랍이 마을 곳곳에 통으로 담겨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신호기를 넣어둔 거고 핸들을 찬양하라! 우리의 위대한 성부께서 영원하시길 어 이거 세계관 근데 되게 탄탄하다 그것도 이해하기가 되게 쉽고요 쟤냐? 모든 일의 원흉이? 어 뭐야? 제가 우리 딸이지. 어. 이렇게 주인공은 죽고 게임은 끝이 났다고 하는데. 뭐야 살아났어. 아니, 왜 손잡이를 안 쥐고 겁나를 쥐는 거야. <웃음> 얘가 날 살려주네구나. 1년 후. <웃음> 좋아, 정신 차려, 사메디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그래, 금발. 1년의 훈련 끝에 내가 너를 무자비한 학살기계로 만들었다면 좋겠군. 오늘은 의식의 날이고, 핸드의 모든 광신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이겠지. 아마도 너 없이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 중앙역으로 가는게 좋을걸. 오, 뭐, 뭐야 얘? 정체가 뭐지? 뭐지? 뭐한거지? 뭐지? 얜 누구지? 해봐 그렇게 급하게는 안되지. 그냥 그렇게 이 노인, 빤뿌리에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건가? 여기 위험한 세상이고 사메디님은 계속해서 너를 부활시키며 시간을 낭비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 허, 내가 죽으면은 역병 의사 가면을 쓴 친구가 날 부활시켰나봐 그리고 걔 이름이 사메디고 얘는 그의 부하인가 보죠? 그러니 이런 식물을 사용해 스스로 치료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니면 너를 보내줄 수 없어 이건 주인님의 명령이다 구급상자는 영웅의 체력을 전부 회복하지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Y버튼을 눌러 구급상자를 사용하세요 회복 오, 이동 모션 되게 좋다. 어 이런 거 좋아. 그래서 어딜 가려는 거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작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단자가 여기까지 도착하게 될 수는 없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중앙역. 이봐, 검발. 난 여기 나비넥타이에 있어. 우리가 다시 미친 정신병원으로 돌아왔군. 여길 산산이 찢어버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몽상에 빠졌던 것 같군. 계획 기억하지. NPC와 대화하려면 다가가 l t 버튼을 누르세요. 대화문에 반응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하거나 키보드에 화살표를 누르거나 게임패드 버튼을 이용해 주시오 아, 야, 넥타이가 말하는 거 끊겼잖아요. 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지? 무게를 들고 중앙역에 소모될 생각인가? 어쨌든간 들어오도록 해. 뭐지? 무기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이봐, 이쪽으로 와. 간마기 뒤로 오라고. 이제 핸드가 등장할 거야. 아, 아 나비넥타이구나. 오! 뭐야, 머리통이 손이네? 그래서 이름이 핸드인 거야? 적의 머리 위에 있는 노란색 마커는 평범한 공격으로 적의 공격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유형의 공격을 방해하려면 무기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통해 분노계의 제육과 A버튼을 누르십시오. 아이! 스시 스킬 썼는데 너무 이지한데? 아니 공격패턴 이거밖에 없어? 뭐여? 이게 보스라고? 어어어어 잡혔어 어어어 뭐지? 뭐.. 뭔가를 뺏겼다 설마 이러고 데모 끝나는 거 아니죠? 와 이게 시작이었네 이제 프로로그가 끝났습니다 There is no light 이제 프로로그가 끝났으니까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는 거 아니죠? 오나 어, 결국에 졌어 무엇을 받는지 말해라 교회로 숨어된 놈을 보한다 <웃음> 죄송합니다. 사원이 너무 북적이고 어두워서 용광만 겨우 볼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사람들은 지면 세계와 연결된 관문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아, 여기에 괴물들이 나오는 곳이구나. 어, 뭐야! 에? <웃음> 소리 완전 리얼한데? 모든 계획이 실패했어. 핸드가 여전히 냉정을 유지했고 그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보안이 1년의 훈련과 준비도 부족했던 모양이 이제 예, 가봐 별일 아니니 웜의 이으로 들어가도록 해 그리고 경비병들은 걱정하지마 내가 놈들의 작은 두뇌를 손 봐서 아무도 너를 막지 않을테니 원하는대로 올라가도 좋아 <웃음> 얘가 기억을 조작했구나 어쩐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범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 되게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메이징! 중강역 이게 뭐니 스킬 트리 모두가 좋아하는 딸의 교단이 지도자가 정부와 진연자라는 딸이랄랄랄랄랄랄라. 그렇구나. 뭔소린지못 알아듣겠고. 스킬을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못 찍어. 스킬 포인트가 없어. 이방을 통해서 너는 지하 어느 곳에서든 빠르게 중앙역으로 돌아올 수 있어. 여길 네 집으로 삼고 만약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내알바 네, 아니지. 하하. 오, 뭐야? 맵 이동. 인터페이스 쩐다 이제 인벤토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오 동물 도감 없어요. <목소리가> 오 아무것도 없잖아. 진정하십시오. 몰려들지 마십시오. 여기 입구는 방문객들에게 폐쇄되었습니다. 붓 붓. 난 미래 호카기가 될 사람이 사람이다. 어? 아, 이 밑에 길이 있구나 아니 왜 철판으로 안보이게 막아놨니? 뉴 님부스 어? 님부스는 해리포터 빗자루 이름 아니에요? 아. 님부스는 처음인가? 이거 주민들 대부분은 참전용사거나 그들의 후손들이야 그리고 성분은 과거의 장소를 불구와 노인들을 위한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지 불과 노인들을 위한 장소.. 이름이 쓰레기통이야? 그건 딱히 위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얜왜 이러고 있어요? 아니 뭐야 밀랍을 마시고 있어? 어? 도둑질을 할까 말까? 했을 때 해! 하니까! 저, 저 아래쪽에 보여요? 저 아래쪽 게이지? 붉은색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잖아? 이 교단에 좀 반하는 일을 하면은 빨간색으로 가고 교단에 순종적이 되면 초록색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 놈이 붙잡힌다면 일가족이 씨가 마를거라고 내가 군단에게 놈을 밀고 해야하는걸까? 하지마 응? 어? 초록색으로 움직이는거 보니까 그냥 착한 선택지를 선택하면 초록색으로 가나봐요 근데 이게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질문이 아니어가지고 좀 애매하네 어? 이건 뭘까요? 사신의 그릇을 깨거나 적을 처치하면 사신의 정수를 획득합니다. 체크포인트에서 스킬을 배우기 위해선 정수가 필요합니다. 아하, 이게 스킬포인트구나. 이거 뭐야. 어, 새끼 거미네. 엥? 거미의 장난감. 거미가 거미를 가지고 논다? 우리도 바비 인형 이런 거 갖고 잘 놀잖아. 사람이 사람 인형 갖고 놀지. 이상할 건 없죠. LB 혹은 RB 버튼을 눌러 무기를 교체합니다. RT 버튼을 누르면 방패를 사용합니다. 막기가 있어? 무기안 바뀌는데. 어, 어 뭐야? 어? 뭐야? 부메랑 부서졌어. 어, 다시 복구돼.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 위에 인터페이스 생겼어요. 이게 부메랑이라 이거지? 아? 어 아닌데 장검인데? 아! 꼭 누르면은 던지네. 검은 찌르기거든요? 그럼 이건 뭐야? 권투로 바뀌네 빠른 공격? 특수 공격이 이동 속도 증가해요 어 뭐야 갑자기 문이 생겼어 이 대검은 공속이 약간 느린데 범위가 엄청 넓고 부메랑 다시 받을 수 있냐고? 그건 안되는 듯? 그냥 부서져요 그냥 방패 아 이게 방패야? 해링이 되나? 오케이 회복약 먹었고? 멍청이들이 그 거미를 보고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봤어? 상담하는데 조금만 더하면 중앙역으로 바로 달려가 아빠에게 지켜달라고 할거야 어? 내가 이때까지 한 선택지에 대한 결과를 얘가 지금 정리해주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 뭐야 뭐야 무투 괜찮은데? 그냥 일반 검은 어떤 느낌이지? 아 이씨 아 이렇게 하면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무투를 못하네? 오케이, 스킬포인트. 이제 1이네요. 헛, 헛차! 헛개차! 수취소엔 헛개차!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손이 아파서! 공격을 못 하네. 손이 아프면은 이걸 쓰고. 오오 오. 봤어? 이렇게 스킬을 여러 개 쓰면은 진짜 쉽게 깰수 있네. 아이씨 스킬 좀 써서 피업 좀 하자. 킬포인트 와야 방금 나 뭐했어? 아손 아파다 손 아파 손 아프다고 <웃음> 아나손 아프다고 괜찮은데? 야 아니 근데 맵이 너무 넓어 아까 양갈래길이 있었는데 내가 왼쪽으로 쭉 왔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 계속 나오네 난 맵을 다 봐야 된단 말야 이 게임 느낌이 언메탈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아니, 전혀 아닌데? 그냥 도트 그래픽이다. 그거 하나만 갖고 완전 달라요, 게임. 그래, 여기. 여길 봐야겠어. 이거 뭐지? 동물 도감에 추가됐나? 아... 아니, 왜 글자가 한글화가 대다 말았어. 왜이 아,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나볼거다 봤다. 다행히도 양갈래 길로 갈라지고 나서 쭉 길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었었어가지고. 볼거다 보고 여기로 왔네요. 이게 권투고, 이게 대검이고, 이게 일반 검이에요. 일단, 나는 지금 권투를 자주 하니까 이걸로 가보자. 슈퍼비아가 파괴된 이후 더 빠르게 회복합니다. 슈퍼비아 콤보의 마지막 공격이 2의 피해를 입히고 맨다시움에 폭탄을 터트리는 능력을 얻고 적의 노란색 공격을 방해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주먹 아이 나왜 아직도 과열돼 있냐 이거 쉽네! 첫 대규모 전투였는데 무기가 다양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그것도 조작 방법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응? 무슨 표시인지 1도 모르겠어 말이 진짜 많다. 폭탄을 터트립니다.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냥 공격 횟수 1 증가로 가자. 여긴 또 뭐다요? 이게 약간 마을과 사냥터의 경계선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도감이다. 아, 조작. 메뉴는 참 조작감이 불편하네 수호자들에게 너무 가까이 나가가는 것은 위험하기에 직접 수호자를 본 적은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씨 뭐야 으악! 뭔데! 저 위에 이상한 몬스터 있어! 제 이상해! 제왜 저렇게 생겼어! 일단 덤벼라 아야! 아! 아! 아니 과열되는 거 회복하는 거 사,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와우! 와 이제 이제 회복 키트 하나 주는 거야? 하, 이게 얻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구나. 에이. 아! 와우. 와씨 저것도 터지는 거였네. 아또또또또손 아파. 아야 권투의 이 가속 버프가 공속도 늘려주네. 이속 증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킬은 진짜 아끼면 똥돼요 진짜. 뭐야 이게? 엥? 아 이런. 위로 올라갈. 우악! 아! 처음으로 죽었다. 어, 이 문이 이제 들어가지네. 이거 무슨 문이지? 아, 체크포인트구나. 아야, 좀살려 줘. 머리가 안 나! 아, 진짜 빡세다. 스킬을 써야 되는데, 스킬 쓰는 걸 자꾸 까먹네. 오 회복해. 근데 회피 판정이 되게 좋아서 그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지금 하는데 막 아니 게임이 왜 있다구야 이런 생각은 안 들어. 컨트롤만 좋으면 충분히 재밌게 하겠다 이런 생각. 강철숲. 회복을 좀.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너무 느려 <웃음> 뭐야 저 개가 미친나 뭐야 뭐야 <웃음> 왜불 자꾸 와? 아니, 불이 아무런 낌새도 없이 나와 싸돌아 당기지 마. 내가 회복 킷을 너무 안쓰나? 회복열매 벌써 3개나 모았네요 아야 근데 모아도다 보스전에서 써야지 아저 원거리술사 x <놀람> x 하네 저거. 아! <놀람> 와... 진짜 빡세다 원거리 애들 먼저 퇴치 안되냐고요 엄청 도망가요 애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엥? 석관으로 가는 길의 지도 지도를 얻은건 참 좋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사용이 안되는데? 이건 사용이 되는데 이거 왜안봐져아 잠깐 아, 다시 올라갈래 아 미안해! 아유 미친놈들 아 형! 아유 미쳤나봐 이거! <웃음> 와, 근데 체크포인트 개념 완전 좋아. 좋아, 다시 싸우자. <웃음> 보스...필의 길이네요 엄마 기도하느라 아저씨 야 날라가는거 봐 이게 뭐야 그렇구나 일시정지하고 보세요 스킬 또 하나 찍자 슈퍼비아의 능력을 사용하면 영웅이 긍정적인 가속효과를 얻습니다 아니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긍정적인 가속효과가 뭐냐고 그래, 긍정적인 가속효과 한번 받아보자, 그래. 어, 뭐야! 아아! 아! 아, 코갈고 있었는데, 이씨. 아우, 야, 저 불에 닿아도 죽는구나. 와, 이씨! 와, 빡세네. 한 대도 안 맞고 깨야 간진데. 아, 저 광역기! 회복! 아! 그치, 회복은 죽는 거지. 죽어야 회복되지, 그지어 야, 범이 저거. 와. 아, 근데 이제 알았어. 패턴 알았으니까. 보아라, 형의. 엄청난 컨트롤. 아아! 아아! 아아! 와, 저 진짜 저 광역. 야, 그래도 페이즈 3단계까지 갔는데. 저거를 회피가 아니라 막아볼까? 이거를. 막았어. 아야 방금 막았는데 헉헉거렸어 뭐지? 아야아나 공격패턴 딱 보고 막았거든? 막았는데 애가 갑자기 에에 이러고 탈진상태가 되네 이거 뭐지? 계속 막으면 안되는건가? 야 이거 너무 아이 탈진되는건 좀 오바하지 않아? 아니 페링도 억울해 뒤지겠는데 <웃음> 어? 어 뭐야 이거 회복하라는 건가? 오 땡큐 어! 잠시만요 여러분 이, 이런 편의를 쓸 때마다 내가 점점 빨간색 게이지가 가는데요? 아까 그 사신의 문 같이 생긴 거 있잖아 해골문 그거 했을 때도 내가 약간 악행으로 빠졌었는데 헉, 저게 빨간색으로 다 달면 나를 계속 부활시켜주는 역병의사가 나를 집어 삼키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럴 거 같은데? 아, 끝, 그, 끝, 그, 그, 회복... 아, 야, 이걸 맞아? 아, 나 탈지. 까이씨. 와 잡았다. 와 이씨. 음, 난 정말 대단해 끝이야. 아니 뭐막 다크 소울리 이런 거 잡으면은 막 뭐, 이러면서 대치 되었다. 막 이런 글 멋있게 나오고 딱 뭔가 보스전이 끝났다는 그런 이펙트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거 하나도 없네. 그냥 쓰러지고 땡이네. 어? 어? 저기.. 이봐 금발, 던전에서 괴물들을 죽이는 건 잠깐 쉬고 대신에 내 경기장에서 괴물들을 죽이는 건 어때? 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재밌을 거야 이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돼 뭐지? 바로 위대한 사메디 차원에 위치한 위대한 사메디 여가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길을 따라 조금만 가시면 위대한 사메디의 경기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무기를 사용해 연습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 있는 문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각 무기의 사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 훈련을 완료하십시오. 튜토리얼 보스를 다 잡고 나서 튜토리얼을 알려주는 미X놈이 어딨어요! <웃음> 훈련할 시간이야. 하나 둘 셋. 장갑이 과열될 거야. 너무 자주 사용하면. 과열되면 에너지 파동을 방출할 수 있어 분노게이지가 가득 차면 슈퍼비아가 과열됩니다 과열 상태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하지만 능력을 사용하거나 무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아의 능력은 3의 피해를 입힙니다 장갑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동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어 한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된 순간만 제외한다면 말이야 엑스버튼을 길게 누르면 슈퍼비아가 파괴되면서 가속버프가 적용됩니다 가속버프는 스킬을 써도 발동이 되네요 그냥 슈퍼비아가 부서지는 순간 가속버프가 돼요 그냥 이거 튜토리얼 다한 번씩 해야겠는데? 확실히 유용해요 튜토리얼 하고 안하고가 벤다시움은 장검이고 한 번의 공격으로 사람을 반으로 잘라버릴 수 있다 모든 무기 중에서 벤다시움의 능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넓은 범위에 4의 데미지를 입힌다고? <놀람> 맨다시엄을 재차 튕겨내어 피해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였어? 맨다시엄 공격에 피해를 입히면 적에게 폭탄을 설치합니다. 폭탄 이지가두 칸까지 채워지면 아무 무기의 능력으로 격발하여 이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폭탄이 심어진 거고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터지네요. 아쉽게도 방패로 너무 많은 공격을 막으면 잠시 너를 방해할 거야. 아바리시아를 사용하여 영웅은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방어하면 영웅은 충전을 획득, 누적된 충전 횟수만큼 다음 모든 능력의 피해량이 증가하고 충전 횟수는 0이 됩니다. 방패로 막은 다음에 스킬을 쓰면 강화된 스킬이 나가는구나. 아, 그만 때려! 나갈 거야! <웃음> 훈련 끝났는데 계속 때리고 있네. 야, 나한테 원하니 생길만도 하지. 그렇게 계속 쳐맞았는데. 뭐지, 이건? 와우. 형! 와 개멋있었다 방금 아야 잠깐만요! 애들아! 아아아 아, 애들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야 저 원거리 하는 애들! 아이씨 와야 죽었어 나? 오케이 아 이제 터지면서 죽는구나 아, 야, 진짜 너무 어려운데? 몇 페이지까지 있는 거야? <웃음>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언제 끝나? 아 잘못 눌렀다. 아야 와! 스킬한번 꼬이니까. 아 진짜. 야 컨트롤 한번 꼬이니까 진짜 개뚜드려 왔네. 안 끝났어? 언제 끝나? 아, 저게 보스네. 킬쓰지 말걸 와야 보스전 좋다 좋다 흐름 좋다 가자! 이제 끝내자 진짜 끝내자 와야 잠시만요 형 형! 이게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오 끝났어 야와 진짜 인간 승리 다 이거？아니 근데 왜왜왜 왜, 왜, 아니 싫 어야 진짜 끝 이, 아 니라고. 아니 이건 그냥 진짜 챌린지인가봐 아 이거 깨라고 만든게 아닌거 같은데 그러니까 데모 다 즐긴 사람들은 여기와서 즐겨라 약간 뭐 이런거 같은데 이건 그냥 돌아갑시다 즐길만큼 즐겼고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저씨 아 어떻게 나가는거야 이거 한번 갇히면 못나가요? 아씨 뭐지 진짜? 아, 야! 아, 쟤네 건던지는 모션이 너무 허접해서 <웃음> 던지는 건지 때리는 건지 모르겠어 <웃음> 아, 야, 나 이거 너무 혈압 터져서 못하겠다 <웃음> 아, 즐길만큼 즐겼고요 자, 어, 좀 애매하게 끝났는데 이게 나가는 방법을 못 찾겠어가지고 챌린지방에서 오를만큼 오르다가 <웃음>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냥 여기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보자면 진짜 엄청 재밌어요 제가 저 챌린지방에서 한 30틀을 넘게 했는데 원래 보통 그 정도 하면은 제가 그만두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불합리해 하면서 막 이제 끄는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진짜 실력이 계속 늘어가지고 제 자신이 성장하는 그 재미가 있어서 계속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식 출시되면은 나중에 한번 각잡고 플레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no light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